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0년 여자농구 올스타전이 펼치는데 올스타에 뽑히신 분들과 제대로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우리 김단비 씨와 강희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한은행 여자농구단 김단비입니다. 김단비 씨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올스타 안녕하세요. KB 하나의 은 여자 농구단 강희슬입니다. 강희슬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3전 슛을 너무 잘하셔서 스테파니 이슬이라는 별명이 붙으셨는데 슛만을 짜신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요.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하하하하. <웃음> 하하하 <하여튼> 뭐, <웃음> 그 정도... 하지만 제가 한명이좀 부족합니다. 자칭, 이제 스트리트 b a 의 k 태자스티 u 유 Hey, man. Say, h uh, hi. o w You d o y 사람은 n g n y o 우리 2대2 경기를 진행하는데 아, 프로 선수 분들이잖아요 핸디캡, 드리블 슈팅, 왼손 아지 아.. 둘.. 됐다! 우리 야 야! 야! 야! 아, 안 돼! <웃음> 아. 자 이렇게 어, 여자 농구 선수님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, 너무나 재밌고, 해, 재밌게 했었고 농구는 진짜 생에서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자 농구 리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3월 말까지 있죠? 네,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다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은행 김담비 KB 하나은행 강희슬 아미 이브유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 쉬면 되는데. 아, 대 말아 <웃음> 공을 아주 줘! 골 어쩌나, 내가! <웃음> 너는 부빙이 없어. 워프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Got all the i m i e d ways Basically I have been running things You can just go on and take s a year n o n t r e y hate me, keep t a t on everything Not on my l o v e you could e t n m y This s o n t say, t y y e r b r o t h e r t h I n t e a n o t h t i n u c n do, t h you can do n there t no p i n y o u be t a k n r o m e m a from nothing made It's o m e t h i n g name is buzzin' c m r y g o s i n hey g know that they gonna love me more n I'm g o n t r e t r e the kind of things that I'm g o n be feeling like a god Because this is forever